어 이게 왜 위에가 잘 안보이나? 잘 보여요. 조동사의 특수용법인데 특수용법에속 하는거야. 그중에 하나만 슈드웨어 피피예요 아까 얘기했던거 같이 집어넣을게요. 슈드 자리에 어후투가 나오기도 해요. 이 자리에. 뭐라고? 해복피피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s h o 그렇지. not s h o 괜히? 네. 원트투가 나오면 이게 앞으로 네. 나가겠네. 원트투가나와 w o 나 t do not to pp 그렇지? 응? 이렇게 해야 돼. 특정사 앞에 써야 되니까 아, 아, 요거 요거는 과거사실에 대 후회나 요감 뜻부터 적으면 뭐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포인트 했어야만 그렇지 했는데 점점점 요거는 뭐뭐 하지 말았을. 말았어야만 했는데요 오늘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좀좀좀 좀, 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다 뭐냐면 중요한 건이뿐이요 과거사실에 대한 후회의 유감이에요. 현재의 유감 후에 또는 유감을 나타낼대요. 현재의 과거 사실에 대해서 현재의 후에나 유감을 나타낸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자, 슈드웨브 PP가 나와서 슈드웨브 오베이 복종하다. 너의 부모님에게 너는 복종했어야만 했는데 왔다? 점점점이 뭐야? 응 못했다야 점점점이 못했다야 그 복종 못했다야 자 did not obey 과거 맞죠 복종 못했다 못했다 복종했어만 했는데 못했다에 음. 대해서 이런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에 유감 후에 유감 뭐의 현재 후에 유감 그재 쓴. I'm sorry that you did not obey your parents 쓸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뚫어도 되고요. 처음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기 뚫는 게 가장 정석이야 사실. 빈칸이야. 이거 요거 봐봐. 이건 반대로 Should not 나왔어요. 여러분 t o l d tell why. 거짓말하다 뻥치다. 너 뻥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했다 뻥쳤다. 거짓말 했다. 그럼, 어,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이 과거 사실은 뭐야? 뻥쳤다. 어. 근데 네. 거짓말 했다. 현재의 유후의 유감. 현재의 유후 유감. 나 응? 유감이야. 이상게 알겠어? 안 m s o 유 r y 라 이렇게 쓸수있잖아 알겠어? 네. 하지 네.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 이거. 어, 꼭알아두 어, 응? 어? 이게 중요하죠? 경제 특수는 뭐. 슈드웨어 핏기입니다. 그러면 2, p pp 분다 된다 네.